조선총독부 사이토총독의 교육시책 첫째,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, 역사,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혼,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둘째,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 무위와 악행을 들추어내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를 경멸하는 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으로도 실망과 허무함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 서적, 일본 인물,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.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 일본인으로 만드는 유결인 것이다. 이 한국 역사 왜곡 사업의 구원은 타도 단군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 사업의 고문에는 이완용, 권중현, 박영용 같은 악질 검을 친일파들을 보진시켰다.